1월 여행 어플 회사를 퇴사하고 그것이 터졌다. 5개월간 여행 프리랜서로 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알게 된 켈리. 켈리란 HR 컨설팅 회사인데 난 하루 아웃소싱 팀에서 일하게 됐다. 첫 출근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출근. 어, 안녕하세요. 안녕 <웃음> 신입 직원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텔리 서비스 OS팀 이정 과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혹시 어떤 일 하면 되나요? 저희는 크게 제조하고 물류 두 파트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일단 아웃소싱 팀의 업무는 기업의 업무의 프로세스를 제 3자에게 네. 경량화, 효율화를 위해서 위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객사는 라인, 라테컬리, 페리인 네. 어떤 것을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저 거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체험 할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음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있어서 거기 네. 라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 라임을 현대 타셨으니까 라임 담당자분하고 미팅할 네. 수 있는 시간을 예약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바이오니다 저는 라임 코리아에서 대외 정책이랑 미디어를 맡고 있는 권기 선입니다. 라임 코리아를 많이 좋아하는, 많이 타는 고객 에반점입니다. 반갑습니다. 훈훈하신 분이요? 처음에 2019년 10월에 12만 정도 5월 달에는 25만 원 정도 두 배가 오고 라이소프스에서 직원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1일 라인 홍보대사가 되주시고 한번 체험을 하면서 네. 주변 분들한테 라인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뭐 연습해보는 저희 라인은 기본적으로 공유용 마이크로모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 도시로은 서울과 부산 외에도 미국의 l 라가레이리로이라던가이 이런 <목소리>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켈리 서비스 담당다님이 <웃음> 오셨는데 켈리 <웃음> 서비스고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켈리 서비스는 저희가 가장 큰 파트너 사주기 때문에 켈리의 우수한 아웃소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유전도 기쁘고 들어가할습니다 음. 음. 그 우수한 아웃소싱 인력이제가 음.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짜라이콜리아 <웃음> <웃음>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예. 많이 일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웃음> 완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아, 그 유튜브 싶은 게있는데 펜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라인 네. 펜이 그러니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라인 타면 너무 편해요. 저는 저희 집은 최저역에서좀 멀리서서, 퍼스터 타면 한 20분 걸리는데, 라인 타면 한오분밖에안 걸려서, 인생이 조금 더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점이 또 있으실까요? 왜 응. 아, 뭐, 뭐, 네, 뭐, 한국을 선택했어요? 중국인 아이돔 선택하나로 저도 궁금해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오. 몇 가지 있는데 우수한 라이딩 문화가 있습니다 음. 뭐, 동유형 전동 킥보드들이 잘보존되고주천야되고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자전거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습니다 근데 진짜 잘된거 같아요 런칭이나두 개랑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한번 모심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하나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습니다 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코리아에서 서울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서울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영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켈리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임명받아서 왔거든요 네 <웃음> <웃음> 제가 라임 체험해보고 싶 아, 얘기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환영합니다. 제가 많이 타고 다녀서 어. 길거리 다니면서. 네네네. 그래서 여기 혹시 어디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는 이제 라임 코리아 이제 서울의 서비스 센터고요 네. 여기서 실제로 네. 전동 킥보드 중에서 이제 고장이 난다거나 충전이 필요한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로 도착을 하겠대요 음. 그래서 도착한 킥보드들이 완충이 되고 고장난 킥보드들은 여기까지 꼼꼼하게 다 수리를 해서 음. 다시 나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소독을 한다든지 작업도 다 진행이 되고 아, 있어 여기서 다 하는 거구나. 네네. 제가 여기 라임을 지원을 해서 왔잖아요. 펠리 네. 서비스 직원분이 아웃소싱으로 라임 코리아에 오면 입는 복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복지는 이제 티셔츠저 이거 <웃음> 어? 지금 입고 일하네요딱 탈퇴해요. 잘기 직전에 평범 하는 거잖아요. 네. 외관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 되게 많은데도 괜찮은지 봐주시고 아, 차인벨이 잘 울리는 세. 음. 다른이 차인벨도 되면서 되는 경우 정도껏 힘을 줘서 잘 잡히는 음. 이게 좀괜찮아요 음. 아주 부드러워 아, 아주 부드럽습니다. 서 이제 나는 분위기 잡고 있으니 까 오, 오, 진짜 더 빨개져요. 네. 아,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구나. 테크놀로지. 오, 테크놀로지. 예, 오. LED 라이트 들어오잖아요. 오, 아주 잘 들어와요. 흔들림이 없는수 중요하게 봐야지. 이 같이 테스트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헬멧서 섞고 <웃음> 운전하러 와 있고, 네. 운주을 하지 않았고, 아이로. 중요하죠. 한번붙은 <웃음> 다음에, 세는 그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들도 이 여기들도. 예, 제동 장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안에 총세 가지인데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가요? 그러는 순간에도 베이크리에을처인데더 기가 좀조건 멈춰요 더 이상 이 있으면 아 적당하잖아요좀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라임은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더 그러면 오늘 할일이다 끝낸 것 같은데 아, 사실 더 많은데 너무나 아쉽네요 <웃음> 아, 더할일 있으면 시켜 주는데요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시간은 <웃음> <웃음> <웃음> 저 수리 진상 업무 다근 해고 왔습니다. 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혹시 저더 해야 될일 있나요? 음, 어 아니요 일잘 끝나셨고요. 저희가 그 가시는 길까지 차량으로 출근하는 <웃음> <퇴근한 일을 웃음> <하하하하>. 거죠. <하하하하. 웃음> <하하하하. 웃음> 감사합니다. 혹시 네. 가시면서 하나도 없는 거 있을 수도 있을, 있을지도 몰라. 가면서도 일을 해요. 어, <웃음> 저희가 수리하고 진단한 스쿠터가 네. 문제 있는 건들을 직접적으로 회수하고 분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트럭을 타고 가는 길에 네. 어떤 뭐 센서가 있는 거예요? 음, 저희 모든 스쿠터가 네. GPS가 달려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위치는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네. 네, 그거를 찾아가면서. 포켓몬 게임 해보셨어요? 어, 네네네. 아 네, 네, 네. 그럼 똑같은곳이가요 아, 아. 퇴근을 시키셨지만 일을 또 주신 네. 건가요? 하시면서 한번 체력해보시면 네. 나쁘지 않으실 것같서 네. 제가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게니 <웃음> 알겠습니다. 저 오늘 그러면 집 가면서 또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관 담당자님께서 저를 데려다주시는데 아 이쪽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예. 예. 지금 업무는 어떤 이, 업무 음. 하고 계세요? 고장 난거 이제 신고 들어오면은 음. 그거 이제 회수하러 아 송파구 쪽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아갈 겁니다. 아 전봇대. 아, 네.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있네요. 이거 같으면우 받침대가 불량 나왔어요. 아, 진짜? 네. 새우... 이 받침대도 불량이에요. 음. 이거랑 동일한지 네. 그 QR코드랑 네. 아 한번 보시면 똑같은 거죠? 같은 거. 네. 혹시나 모르니까 네. 링 한번 누르면은. 음. 네. 오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스캔, 회수 스캔을 해야 돼요. 네. 계속 빼시면은 소리가 낫고요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네. 네. 제가 한번 들어보게요 <웃음> <있어야 됩니다. 웃음> 이게 잡고 들어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3 0 k g 되는데 일을 한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돼요 실장님 보고 계시죠? 아아 <웃음> 이게저이게 한... 저... <웃음> 네, 이렇게 올어 네, 고장 난거같아 아, 진짜. 네, 아 이제 일하면 거기 아까 무슨 센터 가서 네, 이게 또말찜에 붙어서 말찜에 붙어서 나오죠 이제, 이제, 어, 이제 좀남편히 <웃음> 퇴근을 해도 되겠습니다 한 번은 양재천이라고 개울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버려진 <웃음> 것도 있었고 그런 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우원뭐